그러면 이제 자이지뭐 아, 이게 뭐야? 네, 아라티 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Let's face who? 야, 안녕하세요, 베리베리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, 베리베리 막내 강민입니다. 오우. 내채 줄게 시립 같은 어둠 속에 연결된 그 사이 깊이 느껴져 난네 마음이 다어내던외로움에 가진 기억을 을고 We like a sun d r 무너뜨려 deep i n s i d 아찔하게 물들여 Up and high 렬하게 이끌린 Up and high 이 고이 고이 고비 빛 속에 난 끝도 이더첫 아, 번째 메뉴가 와서 두 번째 메뉴에게 손을 자 할게요 좀더자이롭게필린 필린내 필린내 필린내 눈빛 눈빛 코숨 코숨 아이돌숨 아, 아이돌숨 아, 아둘다 너무 안 힘들어 보인다 어. 이것은 두 번째 메뉴가 <웃음> 번째 메뉴. 아아 이제 준비한 보드가 있잖아요 근데 네. 코에 안넣어아 아, 맞다 이거. 이게 안 보여서 드릴 수가 없었어 연결이 네, 이상한데 네. 코에 못 넣어 잠시만요 코에 넣지지를 못해요 죄송해요 야 연호야 안 보인다 어딨냐 야 연호야 아니 안, 안 보이지 아형 코에 어떻게 넣었어 아 나만 넣는 거구나 <웃음> 안 들어가 안 들어가? 이렇게 넣는 거야 그냥? 어 됐어, 아, 됐어. 아, 됐어. 아, 됐네자 아, 그러면 이제 자, 자기 자다 보드 챙겼죠? 네, 네. 네. 아, 보드 어. 아, 나 치즈 부쩍 한 번만 걸면 안 돼요? 알 맞아 치즈포로 하자, 치즈볼 하자. 어. 그래 치즈포부터 하자 너 여기 안에 치즈 있지 않냐? 치, 치즈볼이랑 다르지 a y I'm telling you. I'm telling you. I'm 아, e l l i n g you. i 아 telling 아, 아, 아, 거 o u I'm telling y 고 u I'm telling 아 o u I'm telling you. I'm t 아니야. 아 e l u t i n u l e 아, 아, 맞아. 야, 맞아. <놀라> <놀라> 어, 우리끼리 맞았잖아. 바 같이 맞으면 돼요. 야, 아니, 정답이. 명다기였어 아, <웃음> 다아 기회를 썼어요 네. 네. 어, 아... 그럼. 같은 답을 그서통그라고되겠어그 아, 아, 치로 내시죠 그냥 아, 좋은데 <웃음> 아니, 야, 앞서 정답 점 하나 찍어 옆에 있어 옆에 해, 다음 답은 사과입니다 둘다 <웃음> 치즈볼 아니야 아니야 둘다 치킨이야 응아 음. 그럼 아, 들어와 그냥 아 옆에서 그 자꾸 그러지 말고 왔죠요 근데 왜 앙탈이지 기원님. 아 개원님 아, 김 먹고 있는 거 같아요. 아니 근데 어. 나 핫도그 먹고 싶은데 나 이거 이것 때문에 못 먹어 지금. 나 개원아 너김 먹고 있는 거 같아. 아니요 지금 나는 핫도그를 먹고 싶은데 이걸 먹, 먹고 있다. 오야야 야. 야, 야아 코가 아, 너무 아, 아파요 야, 이거. 다 먹을 야, 거야, 아니, 야 <웃음> 네가 들고 가서 가져가. <웃음> 여러분 근데 음료수 저희 다 맞추다 배 터질 수도 있잖아요. <웃음> 음료수 어 음료수가 다 먹을 거예요. <웃음> 음료수가 여기에 일단 어 뜰게요 잠시. 네.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, <웃음> 아이고,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 이가더 이뻐 갑니아다리고 이런 말하면 나는 너무 기분 좋은 꿈 나는 네가 꼭 그런 것 같은데 드림이 다른 게버리는 너무 기분 좋은 꿈, 그게 바로 너내 네, 꿈이 유광님 남편입니다. 끝내주세요. 끝내주세요. 아라TV는 아이돌의 사랑입니다.